Then it will be, you know, it l o o k s a little bit strange, mm -hmm. so we can just fold it, fold the bottom Which color? This is better? This one, yeah. <coughs> Let's see the... Line. 무빙레이가 끝나고 방을 다 정리한 모습입니다 문을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보통 여기에 외투 같은 거를 걸더라고요 근데 저는 캐리어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번 집에서 안 쓰던 침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침대 이렇게 놨고 전에 집에 있던 전에 방에 있던 그 서랍장도 가져왔고 이 테이블도 가져왔습니다. 커튼을 사기 전에 커튼 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천들을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놨고 이 창문 <웃음> 이 창문에 달려 있는 커튼은 제가 다른 곳에서 샀는데 길이를 잘못 보고 사가지고 제가 이 끝단을 커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여기 있는 커튼은 저 하얀색 이불로 가려져 있는 창문으로 옮길 거고 새로운 커튼을 나머지 두 창문으로 걸 겁니다 지금 현재 세탁 할 수, 세탁해야 되는 옷들이나 기타 뭐 수건들을 다 이렇게 이케아 백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저 이케아에서 산그 빨래 넣는 통을 이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와방정미가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웨덴에 오기 전에 어떻게 짐을 옮겨야 되나 공항에서부터 짐이 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짐을 공항에서부터 이라피스까지 어떻게 옮겨야 되나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친구도 없었고 혼자 모든 걸다 해야 돼서 좀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서해덴에 있는지 거의 거진... <웃음> 한 7개월 8개월 정도가 돼 가고 있어서 여기에 정착도 많이 했고 아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친구들도 주변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이사하는 날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딱히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월하게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되돌아보면 다른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걱정이랑 고민이 있겠지만 그 당시가 되고 그 순간이 되면 은 어떻게든 뭐 해결이 되고 어떻게든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니 시작도 하기 전에 낙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